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상운송론 제10강 외향전기선 운송 네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향전기선 운송의 공정한 경쟁과 해운동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동맹 어, 기능의 변화와 글로벌얼라이언스의 등장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운시장의 경쟁구도 변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98년 해운기업법이 현재 지금 그 적용되고 이 있는데요. 먼저 그 입법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1984년 해운법이 발효하면서 미국 관련 모든 해운동맹에 독자행동권의 강제 도입과 대화주 우대계약의 효용으로 종전에 비해서 대형화주의 위치가 훨씬 용이해졌습니다. 어, 시에랜드를 포함한 동맹회원들은 미국 관련 전기 항목에서 자사의 시장 점유율을 크게 기대했는데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 대만, 홍콩, 중국 등 아시아계 전기선사의 컨테이너 선봉량 증강과 비동맹사로서의 공개, 공세적인 마케팅으로 인해서 이들 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크게 늘어난 반면에 미국 선사를 포함한 해운 동맹 회원사들은 1984년 해운법의 발효 초기부터 당초의 기대와는 달리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일부 전기 선사들은 극심한 영업 부진에 의한 운항 최상성 낙하로 도산하거나 타 선사의 흡수 또는 합병이 되게 되었고요. 어, 이러한 선사로 미국 선사인 US라인, 또 일본 선사인 쇼와 제펜라인, YS YS라인, 또 한국의 대한 선주 등이 음, 흡수 합병이 되는 이러한 어,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이에 따라서 1990년대 들어서도 외향 전기선 시장에서 어,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계속되면서 미국 전기선사들, 특히 시랜드는 그동안 감소된 자사의 시장 점유율 만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1995년부터 미국내 최대 화주 협회인 전국 산업운수연맹과 공동으로 1984년 해운법을 대폭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의, 의회 로비 활동을 강화하게 됩니다. 시랜드와 전국산업원수연맹이 공동으로 의회에 제안했던 1995년 해운개혁법안은 하원 본회의에서 HR2149로 1996년 5월 1일 통과되었지만 1997년 3월 1일 상원의 허치선 의원은 이 해운개혁법안을 상원에 S414로 상정했으나 항만 노동단체, 중소형 화주 FMC 뿐만 아니라 미국 전기 항로에 취향 중이던 외국적 선사들이 강력한 반대로 통과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니다 C랜드와 전국산업운수동맹은 그동안 해운개혁법의 제정에 반대해왔던 항운노조 FMC 또 외국 선사 등과의 대타협을 통해서 1995년 해운개혁법안을 수정한 1998년 해운개혁법을 어, 상원 본회의에 S414로 상정하여 4월 21일 통과시키고 1998년 8월 4일 하원 본회의에서 SR215로 어, 주요 내용의 수정 없이 이를 통과시킵니다. 또 10월 1일에는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함으로 10월 14일 그린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1999년 3월 1일 이전까지 FMC에서 시행 세칙제정을 거쳐서 5월 1일부로 정식 발효한 됩니다. 이 1998년 해운계혁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FMC에 대한 테리프 신고 제도의 이지를들수 있겠습니다. 1984년 해운법에서는 미국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커먼 캐리어로 하여금 이 법의 집행기관인 FMC에 어, 테리프 자동신고 서비스의 신고를 의무화했습니다. 근데 1998년 해운개혁법에서는 FMC에 테리프를 신고하도록 한제구를 폐지하게 되고요. 대신 민간 전문업체가 운영 중인 자동신고 방식을 이용하여 FMC가 승인한 양식에 의거 신고하도록 규정을 하게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FMC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하게 되고요. 어, 테리프 신고 면제 품목에 기존의 벌크 화음을 임산물 재생용 고철 폐지 외에 신규 조립 자동차를 추가하게 됩니다. 다음 운임 거치 할인 및 이중 운임 계약의 허용인데 1984년 해운법에서는 선사와 화주 간의 운임 거치 할인과 이중 운임 계약의 체결을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1998년 해운 계약법에서는 거치 운임 할인을 이중 운임 계약에 포함시켜서 미국 법무부의 독점금지법 심사, 심사를 조건부로 허용하게 됩니다. 다음은 어, 세 번째 대화주우대계약의 일부 내용을 대외비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아, 1984년 해운법에서는 선사 또는 해운동맹은 화주 또는 화주협회와 전기선 운송과 관련하여 대화주우대계약의 체결을 허용한 것 동시에 계약서의 필수조건인 운송주부간 품목명, 계약 운인 계약기간, 서비스 약속 및 계약 불이행 시의 벌칙금을 반드시 테리프 양식으로 FMC에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1998년 해운개혁법에서는 선사는 개별적으로 또는 해운동맹이나 타선사와 제의주하여 화주 또는 화주협회나 화주그룹과 대화주 우대계약의 체결을 허용하고 있지만 계약 내용의 신고 요건을 종전에 비해서 크게 완화했습니다. 대화주 우대계약 내용 중 해상운송구간, 품목명, 계약기간, 계약물량은 종전대로 테리프 양식을 이용하여 FMC의 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내륙운송구간, 계약운임 서비스 약속, 계약불이행시의 벌칙금은 대외비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네번째, 해운동맹회원사의 독자적인 대화주 무대계약체결을 허용하게 되는데요. 1984년 해운법에서는, 해운동맹이 개별 회원사와 화주 간의 독자적 대화주 우대계약의 체계를 금지시킬 수 있었는데, 1998년 해운기업법에서는 해운동맹 회원사의 화주와의 독자적인 대화주 우대계약의 체계를 허용합니다. 다섯번째, 미국 항운노조 선사의 대화주 우대계약 내용의 요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998년 해운기업법에서는미국의 취향 중인 선사가 미국 내 항운노조와 단체 협상체 협정을 체결했을 경우 항운노조가 서면으로 선사의 화주가 체결한 대화주 우대계약을 내용을 요청하면 기간 내에 통지하도록규정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선사의 화주 차별대우를 인정했습니다. 1984년 해운법에서는 중소형 화주를 보호하기 위해 대화주 우대계약에도 커먼 캐리지의 개념을 적용하여 대화주 우대계약의 필수 조건인 FMC에 신고한 후 일정 기간 이내 유사한 조건을 갖춘 화주가 원할 경우, 동일한 내용의 대화주 우대 계약의 체결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게 됩니다. 1998년 해운 계획법에서는 이를 폐지함으로써 선사의 화주 차별 대우를 사실상 허용합니다. 어, 일곱 번째, MVOCC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게 되었죠. 1984년 해운법에서 최초로 MVOCC를 인정하게 되었는데, 1998년 해운 개혁법에서도 MVOCC를 인정하고는 있지만, 해상 운송 주선인과 함께 해운 중개인으로 이를 통치하게 되고, MVOCC도 해상 운송 주선인과 마찬가지로 FMC로부터 면허 취득 의무화하고 자격 요건을 강화하게 됩니다. 다음, 여덟 번째, 선사 간접종의 특정금지법을, 법의 적용을 제외시켰습니다. 1984년 해운법에서는 동법에 의거 FMC의 신고 후 검토를 거쳐 발효 중인 실시간 협정에서는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면제했는데요. 1998년 해운기업법에서도 그대로 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998년 해운기업법에서 선사 및 협정과 관련한 개정 내용으로는 테르프 내용에 대한 선사의 독자 행동권을 통지기한을 종전 10일 전에서 5일 전으로 단축을 했고요. 동맹회원에게 대외비로 독자적인 대화무대계약의 체결을 허용하게 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 내륙운송업자와 선사 간 공동협상을 허용하게 됩니다. 1984년 해운법은 두개 이상의 선사가 철도운송업자, 트럭운송업자나 항공운송업자와 내륙운송을 할 경우 운임과 서비스에 관한 공동협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98년 해운기업법에서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아니면 공동입상을 허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열 번째. 불법 운임할인금지각서 제출제도를 폐지했습니다. 1984년 해운법에서는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을 운송하는 모든 컨테이너 커먼 캐리어는 본사와 지사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화주에게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임할인을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나, 대표이사 명의의 각서를 매 짝수 년 말까지 FMC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1998년 해운기업법에서는 이 일을 폐지했다 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외국적 선사의 운임 덤핑에 대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1984년 해운법에서는 외국적 구경선사의 운임 덤핑을 특별히 규제하게 되고 규제했는데 1998년 해운기업법에서는 운임덤핑 규제 대상이 외국 국영선사뿐만 아니라 모든 외국선사들을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4년법이 국영선사에 대해서만 이러한 것을 규제했다면 9 8년법에서 모든 외국선사가 운 운임 덤핑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했다는데 하나의 변환점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러한 해운 동맹의 그 기능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능 변화의 요인으로는 첫째 컨테이너화의 진행을 들수 있겠습니다. 해운 동맹 세력의 결국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러한 해운 동맹 세력의 변화라는 것은 해운 동맹 고유기능의 변화를 의미하며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해운 동맹의 기능을 통제하는 요인으로는 첫째 해운 동맹 내부의 경쟁입니다. 두 번째 비동맹 선거의 경쟁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이 항공 운송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그 수출의 화물의 99% 정도를 해상 운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는 물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99% 정도가 해상 운송이 되는 것이고요. 어, 이 금액 수출의 화물의 금액으로 따지면은 어, 인천공항이 부산항보다 훨씬 많은 금액의 수출운동량을 처리하고 를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거리 운송에서 단속경박 화물이 늘어나므로 항공운송과의 경쟁이 좀 심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화주와의 협상에 있어서 화주의 협상력이 강화됐다는 것인데요. 과거는 선사가 더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또 선사가 해운 동맹을 결성함으로써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데 오늘날은 대규모 프레이트 포워드들이 발달하면서 여러 개별적인 화주의 화물을 프레이트 포워드들이 하나로 묶어서 화주로서의 협상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화주의 협상력이 해운 동맹이나 선사에 비해서 더 강력해졌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규제정책이 변화했다는 것이고요. 이 미국이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 해운 선사들의 경우에는 미국의 항구에 들어갈 수있는양 미국 항구, 미국의 항구에서 어떤 경쟁을 할수 있냐 없냐에 느 따라서 선사의 흥망이 결정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어떤 규제 정책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선사의 정책들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다음 복합 운송 및 세계 일주 서비스가 도입됨으로써 운송의 패턴 자체가 이제 변했다는 것이고요. 유엔 전기선 동맹 행동 현장 협약의 발효도 역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있습니다 어, 첫째, 그 통제 요인으로서 해운 동맹 내부의 경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컨테이너 운송 방식이 전기선 운송 시장에서 기반을 확립하게 되는데요. 기존의 전기선사 중 일부는 컨테이너 운송을 하지 않음으로써 시장에서 자연축출되게 됩니다. 일부는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기 위해서 근소시험을 형성하기도 하고요. 해운 동맹 회원사는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운임을 결정하기 위해서 오픈레이트 자유운임을 채택합니다. 전기선사는 컨테이너 터미널에 투자하여 환정 및 내륙 접속 서비스를 확대하게 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회원동맹 내부에서도 선사 간의 경쟁이 야하게 됩니다. 다음은 비동맹성과의 경쟁인데요. 이 전기선 시장에서 동맹회원의 최선성을 악화시킴으로써 해운동맹체제의 존속을 위협하는 것이 비동맹선인데요. 1970년대 후반부터 출현하기 시작한 개발도상국의 국영선사와 신흥선사가 이 맹위선 활동을 시작한 것이 그 계기라고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의 국영선사및 신흥선사가 동맹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개발도상국 선사는 해운민족주의에 입각한 정부의 자국해운 육성 정책에 힘입어서 시장참여를 위한 자금조달이 비교적 용이하고 전기선 시장참여를 바라는 각국에서 국영선사의 설립된 민간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국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력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사회주의 국가가 국가정책목표수행을 위해서 국영기업으로 전기선운송업을 어, 경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최상성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극동제 우리나라와 대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극동의 주요 선사들이 편의치적 방식으로 선복을 늘려가면서 대형해운기업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여기에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운송과의 경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제2차 세계대전이 후 고가화물, 경량화물, 신속한 운송을 요하는 화물, 육상운송으로는 곤란한 화물들에 대해서 항공운송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고가 화물이 항공운송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 처음에 해운동맹 서비스를 할때 해운동맹에서는 항공운송의 영향을 대단치 않은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운송기술상 항공운송이 복합운송 서비스에서 적합하지 않다 즉그 컨테이너의 사이즈가 다르다는 점이죠 안다는 점과 항공서비스는 환적 지점에서 화물이 재포장을 위한 비용과 위험이 수반된다는 점에서 이와 같이 가볍게 봤는데요. 오늘날은 이제 단소경박 화물이 확대되고 첨단기술력에 의해서 고가 화물이 많이 이제 생산이 되면서 항공화물의 그 위력이 굉장히 커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화주의 협상력 강화인데요. 화주가 점점 강해진 협상력을 바탕으로 해운동맹의 활동에 간섭을 하여 해운 동맹의 기능에 되는 화조의 간섭은 구매자 집중의 결과 즉그 시장에서 구매자의 수와 구매자의 상대적 규모를 우리가 구매자 집중이라고 하는데 그 집중의 결과는 판매자의 시장력을 상쇄시키거나 가격, 가격 결정력을 설정력을 약화시키게 됩니다. 판매액의 80%는 20%의 고객에 의해서 발생하면 80대 20 법칙이 있듯이 어, 소수의 대기업이나 운송주선이나 외환전기산업자에게 매우 중요한 고객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고객들은 결국 해운 서비스에 있어서 막강한 구매력을 바탕으로 해운동맹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구매자 집중을 통해서 해운동맹에 영향을 주는 화주의 대표적인 경우로서 어, 화주협회와 중앙예약협정 등이 될수 있는데요. 어, 화주협회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출현한 기구로서 운임이 나를 위해서 협상하고 그것을 위해 조사와 대체 방법을 찾아내는 등화주 이익단체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주의 활동과 관련하여 화주협회는 국경을 초월하여 협조하며 경험을 공유하고 비교함으로써 학습 복선이 작용됩니다. 화주 간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진 이유는 유럽화주평의회가 있습니다. 어, 중앙예약협정의 발달에도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어, 스리랑카의 유일한 화주인 중앙화물국을 그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어, 중앙화물국이 스리랑카의 유일한 화주로서 모든 화물을 이를 통해서 계약을 해야 하고요 회원 동맹이 스리랑카에 제한된 부분밖에 통제권이 미치지 않는 반면 중앙화물국은 스리랑카 시장의 전체를 통제한다고 볼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지배력이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의 규제정책인데요. 이 1916년 해운법은 보호법이라고 불리는 개정이 있음 이후에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해운 환경이 다시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국제적으로는 컨테이너화 및 복합 운송체제의 등장으로 해상 운송이 육상 운송이 많은 부분에 개입을 하게 되고요. 국내적으로는 국내 운송업계의 자율화로 인해서 해운업 분야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1916년 해운법을 폐지하고 1984년 해운법이 발효가 되었고요. 어, 이 법이 컨테이너화에 따른 해운동명의 기능에 변화를 야기시키게 되는데, 이러한 요인으로는 독자행동권과 대화주 우대계약 및 운님, 운닝, 이중 운님제의 금지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어, 1984년 해운법 가운데 컨테이너화에 따른 해운동명의 기능에 변화를 야기시킨 요인으로는 첫째, 독자행동권의 강제 도입입니다. 독자행동권은 회원 동맹에게는 재량의 여지가 없이 동맹협정에서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서 동맹회원사가 동맹이 정한 t t p 에 표시된 운임과는 별도로 화주에게 보다 유리한 운임을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독자행동의 신청에는 동맹회원사이면서도 비동맹사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독자행동권의 도입은 해운 동맹 운임 정책의 혼란을 가져와서 해운 동맹의 결속력을 약화시키고 동맹 회원사관의 경쟁을 야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대화주 우대 계약의 도입인데요. 화주와 선사 또는 해운 동맹과의 계약으로서 화주가 일정 기간 동안 최저량의 화물 제공을 약속하고 선사 또는 해운 동맹이 일정한 운임 또는 운임 계획품 및표및 및 서비스 수준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어, 물량이 많은 화주에 의해 운임률이나 서비스가 좌우되는 위험부담이 선사나 해운동맹에 가해지게 되어 해운동맹 내부의 경쟁 유발을 에, 가능하게 했습니다. 어, 셋째, 이중운임제의 금지인데 계약운임제라고도 하는데 해운동맹이 개별 화주와의 사이에 동맹선에 한해 선적할 것을 조건으로 일반 운임보다 낮은 계약 운임으로 운송할 것을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보는법 어, 이래 정식으로 승인받은 회원동맹의 무기였지만 1984년 회원법에서는 이가 금지되었습니다. 어, 1998년 회원개혁법이 발효되면서 자유경쟁원리가 회원서비스에 더욱 중착되으로써 전통적인 회원동맹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다음은 복합운송 및 세계일주 서비스의 도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다른 종류의 교통기관 상호간의 유기적 결합에 의해서 능률적인 복합일관운송을 가능하게 한 것이 컨테이너화인데요. 이는 외향전기성 운송업의 경쟁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게 됩니다. 내륙운송을 포함한 복합일관운송 서비스의 중요성이 높아졌는데 랜드브리지 서비스가 아, 그 중요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랜드브리지 서비스라는 것은 미국의 경우 대륙 횡단철도를 이용하여 해상과 해상을 연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해상, 육상, 해상 구간의 루트에 의한 복합운송의 한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어, 내륙운송 연계의 중요성에 기반해서 등장하는 것이 시베리안 랜드브리지와 아메리칸 랜드브리지인데요. 각각 스웨즈 운하 또는 파나마 운하를 경유하여 극동 유럽항류에 대항하기 위한 대표적인 대체 루트입니다. 해상 루트뿐만 아니라 그 일부를 육상 루트로 운송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미니 랜드 브릿지와 마이크로 랜드 브릿지가 그좋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합운송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해상 루트를 중심으로 발전하여 온 해운동맹의 기존 지서를 붕괴시키게 되고 1980년대 초 세계일주 서비스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기존의 종점감 패턴이 사라지게 되었 해운 동맹의 기본 질서가 결정적으로 약화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다음은 유엔 전기선 동맹 행동 헌장 협약의 발효가 미친 영향인데요.이 전기선의 주요 항로는 해운 동맹에 의해서 운영이 되어 왔고, 그 운영 문제는 가능한 정부 간섭을 배제하는 이른바 비합리적 폐쇄 동맹에 의한 자율적 규제에 맡겨져 있었습니다.그 결과 전기 항로는 유럽의 유력 선사와 주축이 되어 해운 동맹을 전성하여 동맹 회원선사를 제안하고 가입선사 간의 적지 비율을 미리 정하는 등 강력한 국제 카르텔 조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회원동맹의 지나친 독과점 체제로 인하여 어떤 형태로든 회원동맹을 규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되었고 선진국 사이에서도 어떤 조치를 강구하여 자율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960년대 국제무역이 활발해짐에 따라 많은 개발도상국이 전기항로 진출을 기도하면서 기존의 동맹회원과 경쟁관계를 초래하게 됩니다. 개발도상국의 국영선사의 회원동맹 가입 문제 및적치 비율 할당 문제, 운임 문제 등의 개발도상국의 불만이 제기되는 것이죠. 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웅크타드를 모대로 하여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회원동맹제도의 개선을 주장하게 되는데, 이때 남북문제는 선진국과 후진국은 대개 선진국들이 북반구에 있고 후진국이 남반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최악국 정부를 구속하는 국제조약 또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협정을 통해서 해운 동맹의 행동을 제약하는 제도적 장치를 개발하여 새로운 질서를 확립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1974년 4월 웅크타드의 제네바 정권 회의에서 유엔 정기선 동맹 행동 현장협약을 채택하게 됩니다. 1983년 4월 서독과 네덜란드가 비준함으로써 1983년 10월 6일부터 발효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향으로는 국가 간 전기선 화물 배분에 대한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해운 동맹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선진해운국 위주로 운영되어 온 해운 동맹에 대해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면서 과거의 시장 지배적인 지위에서 탈피하도록 하는 지침이 되었습니다. 어 다음 글로벌 얼라이언스의 등장과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해운 시장의 경쟁 구도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운 동맹이 해운 서비스의 질을 높였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고 안정적인 운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제무역에도 큰나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엔 어 전기선 동맹 행동 현장에 대또 1984년 해운법, 1998년 해운개혁법의 제정, 또 세계적인 시장 자유화및 규제 완화 정책은 결과적으로 해운 동문화의경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 또 전기선 해운 시장의 환경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컨테이너 운송이 시작되고 단일 회사가 독자적으로 운송 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을 만큼 대응선사가 출현하면서 서비스 패턴이 과거 목적지별 운송에서 어, 세계 일주 서비스로 전환되어 기존 해운 동문화 패턴이 바뀌게 됩니다. 유럽연합이 2008년 해운동맹에 대한 독점금지법 적용 제휴를 철폐하면서 해운동맹은 사실상 해체 국면에 뚫게 되었고 요 주요 해운동맹이 된 유럽해운동맹 즉 FPEFC가 해체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최근 대응선사들은 해운동맹보다는 서로 다른 선사들이 모여서 만든 전략적제휴그룹인 얼라이언스를 통해서 해운시장에서 경쟁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얼라이언스로는 그랜드 얼라이언스, CKYH 더 그린 얼라이언스, 머스크시랜드더뉴 월드 얼라이언스, 에버그린 일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얼라이언스는 항로의 선박 배정이나 터미널 장비 서비스 등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형태로 발전하게됩니다 CKYH a 그린 i 라 n c e 는 중국의 코스코, 일본의 K 라인, 대만의 양민 과거 한국의 한진해운 등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2003년 1월에 결승되었습니다. 또 TWA n 얼라이언스는 싱가포르의 APL, 일본의 MOL, 한국의 현대상선이 소속되어 있었고요. 1998년 1월에 결승되었습니다. 또 GA는 독일의 하파로노이드 일본의 NIK라인, 홍콩의 OCL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1996년 1월에 결승되었습니다. 이러한 얼라이언스는 선사간의 새로운 형태의 글로벌 제휴로서 화주들이 요구하 해운물류망을 구축함에 있어서 첫째 추가적인 투자를 최소화하고 두번째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여 경제적인 효과를 극대화하며 세번째 단기간에 전세계에 걸친 서비스망을 구축하고 네번째 운항빈도수를 확대하며 다섯번째 운송시간은 단축하는 그러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제휴의 특징으로는 제휴 순사관에는 서비스 장비, 경영 기반 등에 있어서 상호 보완 관계가 유지가 되며, 두 번째 서비스 학로및 지역은 어, 물론이고 물류에 있어서도 광범위한 제휴 관계가 형성된다는 점, 세 번째 제휴 기간이 짧으면 2~3년에 불과하던 과거의 해운동 문과는 달리 최고 10년에서 15년 이상으로까지 장기화하고 있다는 점네 번째. 제휴의 내용이 선봉 및 운항에 국한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내륙운송, 컨테이너의 공동사용, 선박보유, 정보관리, 영업조직 등에까지 확대되어 실질적으로는 흡수합병에 접근하는 수준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터미널의 공동사용, 정보관리의 통합, 장비의 공동관리, 재무회계의 통합 또등 공동관리 등에 의하여 인적자원을 공유하게 되으로써 능력을 충원이나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절감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한편 그 2008년 금융위기에 왔는데 요그 세계 경제 침체와 세계 1위 선사인 머스크의 18,000TU급 대응 선박 취향, 데일리 서비스 실시, 각국 대응 선사의 선박 공급 과잉과 적응이 고유가로 전세계 해운 업계는 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어, 이로 인해서 그 2016년에는 세계 6위 컨테이너 선사인 우리나라의 한진이온이 도산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또현대상선은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규모가 3분의 1로 축소되는 이러한 어, 위기를 맞게 되었고 요 어, 이는 1위인 머스크에 대응하고 새로, 서로의 생존을 위해서 2위 선사인 M, MSC와 3위 선사인 CMA, CGM이 전략적 선복공입니다 GA와 TNWA가 합쳐서 g 소를재편되며 기존의 CKYH 더 그린 얼라이언스는 대만 선사인 에버그린과 유럽 서비스 제휴 등과 같은 새로운 구도의 얼라이언스나 선사들 간의 서비스 협력 등 다양한 자구책을 강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해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중국 견제의 폭발적 성장에 따른 해운의 장기 호황으로 인해서 무분별한 선봉량 확대와 그 결과 발생한 선복의 공급 과잉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웅크타드의 2020년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비 2019년이나 <웃음> 세계 교육량은 약 28% 성장한 반면 선복량은 90% 이상 성장하게 됩니다. 해운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선복 공급 과잉을 해결하지 못하고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과 선박의 상업적 수명이 30년 이상 된다는 점에서, 어, 짧은 기간 내에 현재 해운 경기를 전환시키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이러한 현상은 결국 그 웅크타드의 자료를 보시면은, 이와 같이, 그 해상의 선적,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선적되었던 화물의 양은 2009, 1995년부터 쭉 오는데, 2009년에 비해서 2018년까지 오면서 이 구간에 한 28% 정도 성장했는데 해상 물동량의 경우 는 이렇게 완만하게 선복 선박의 선복량이 있어서 는 이렇게 완만한 성장을 보이다가 2009년에서부터 2015년 사이에는 약두 배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은 그 2006년 금융 위기도 선복 공급 과잉이 있었는데보다 이더 많은 공급 과잉을 시켰기 때문에. 해운경기가 조기에 그 상승세를 맡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전망과는 달리 이 2020년 말부터 2021년 상반기에 사상 유례가 없는 해상 운임의 폭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운임이 한 4배 정도 이렇게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운임폭등은 해운경기의 회복이라기보다는 2019년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세계 물류망이 멈춰서 영향으로 인해서 심각한 최선체화 현상이 발생하고, 한번 운송되고 나면 공컨테이너가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현재 전세계 공급된 컨테이너 수는 아마 공급이 과잉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공컨테이너가 한번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으로 운송이 되고 나면 회수가 안 됨으로 인해서 수출할 때 컨테이너를 확보를 할수 없는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운임이 어, 폭등하고 있다 결국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선박도 공급 과잉이 되어있고 컨테이너 수도 공급 과잉이 되어있지만 현재 운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출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고그 지역의 한정에서 보면 당장은 어, 선박이 이동량이 줄어들었고 또 컨테이너가 회수가 안되고 있기 때문에 둘다 공급이 안되고 있는 음,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운 님이 이제 폭등하는 현상이 현재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기 때문에 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종식이 되고 나면은 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어, 정상화 되게 되고 이, 이렇게 되면은 다시 이제 그 공급 과잉 현상은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운 님은 다시 곤두박질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렇게. 아,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현재 완전히 그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1, 2년 정도는 이런 그 해운의 단기 호황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선박의 수명이 한 30년 되기 때문에 이런 선보 공급 과잉을 회수하지 않으면 해운 경기 회복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첫째 1998년 해운개혁법과 해운동맹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해운동맹의 기능변화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해서도 자료를 좀더 찾아보고 토론해 봅시다 세번째 2006년 금융위기 이후 전기선 해운의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봅시다 네번째 어, 조금 전에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2020년 온임폭동의 원인과 전망에 대해서도 어, 한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의견을 어, 자료를 바탕으로 토론해 보기 바랍니다. 어, 이상으로 어,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